아 얘들아 안녕. 고 하나 둘셋지야 우사만 돈에. 들어가 보자 지우 있는 쪽으로. 지우 엄청 커 지금 눈. 얼마나 크 놀랄 거야? 와. 나비교안 되네. 아빠 잡아줄게 이야 성공했다 하나 둘셋아 이쁘다 <웃음> 잘 만들었어요 잘만눌 사람이야? 웃어요? 아빠 보고 치우고 m mm m -hmm. you m